평소에 밖에서 브이로그 찍을 때 아무래도 계속 걸어다니면서 찍어야 되는데 이게 카메라가 흔들리니까 편집하는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영상이 지저분해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어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 짐벌을 구매를 했습니다. 어 저는 G6 플러스라는 모델명을 가진 이 짐벌을 구매했고 이게 페이유 라고 검색을 하면 이 짐벌 모델을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. 가격은 30만원 내외로 되어 있는데 각각 팔고 있는 데마다 금액이 다르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방 안에 들어있네요. 본품이 들어있어요.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일단 여기 주머니에는 관련 설명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중국 회사 제품이다 보니까 중국어로 된 설명서가 있고요. 픽스타트 음, 가이드하고 워런티 카드가 들어있네요. 먼저, 꺼내기 쉬운 것부터. 이 배터리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2시간이라고 설명은 나와 있는데, 저는 좀 불안해서 어, 추가 금액을 내서 별도 배터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좀 여유롭게 여행 같은 데 다니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씩 더 챙겼습니다. 부속품들이네요. U.S.B. 한개 그리고 역시 부속품들. 아, 고프로 같은 거 장착할 때쓸수 있겠군요. 일단은 요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.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. 느낌 이상해요. 선이님 여기 세차비요. 가자. 이거 세차잘 되지 않아? 맞지 달린다? ¡Gracias! h l l e o i r t here. 이런 책 사고 싶어. 브런치 책들. 책 샌드위치는 아침에 먹어, 먹는 먹는 것. 그냥 그럴 것 같아. 원래 좋은 건 아니야. 아니 샌드위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. <웃음> 그런 거 다지. 뭐 어떻게 요리를 해줘야 돼. 그냥 빵 하나 먹고 고구마 먹고. 이렇게 간단한 거면 나해 좋지. 그렇게 먹 엄청 깨끗해졌어 전화. 안녕 시금치라고 그러게 뭐 겨울에는 저 밑에 섬초 이러고 나오네 시금치를 섬초라 그래? 응. 이게 하우스에서 자란 게 아니고 아랫역에 음. 산흥덕에서 그냥 막 자라는 애들 음... 자 먹어봅시다 음, 잘 먹겠습니다 30분은 해야지 쌈는 시간, 무치는 시간, 볶는 시간 세 <웃음> 가지 음. 30분인데 내가 요즘 요리를 몇개좀 해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시간 엄청 걸리거든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이제 집에서 혼자 밥먹는 것도 찍고 이러는데 아나 진짜 밥 마, 맛없게 먹더라 내가 밥이 지 내가 밥 먹는 거 처음 봤잖아 음, 너 얼마나 답답한 줄 아냐? 진짜 낙이 없게 먹대 <웃음> 너무 웃 그리고 웃겨서. 밥 먹으면서 딴 짓도 엄청 많이 하고 응 음, 맞아 맞아 밥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때가 엄청 오래 걸려 그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나한테 뒤지게 맞았는데 안 고쳐지잖아요 음, 너무 웃겼어 돼지야 그 봤구만 여기 그 오레그라세가 그거라 그랬어 그 얼음을 넣지 않은 라떼인데 약간 달달하다 그랬어 누나 그런거 먹먹어볼까 계속... 차가워? 어 근데 얼음을 안 넣어서 차갑진 않은데 그렇다고 뜨거운 것도 아닌 거라고 블로그에서 봤는데 시나몬 카푸치노 먹어볼래? 어 따뜻한 거? 어, 알았어 시나몬 카푸치노 따뜻한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아포가또 하나랑 그리고 오래 그라스 하나. 오래 그라 차야. 이청 마시고 와인처럼 잔으로 드시면 됩니다. 어. 응. 더모아봐 응. 옆에 뭐죠? 어, 잠기기. 맛있겠다.